아나 얘기해 어디? 마오나 캐는 여기 보다 더좋을 거야. 와, 이거 봐봐. 추워. 라이는 나은이는... 이렇게 된 거야. 멋있지? 와. 이 차에서 여기서 기대서 찍으면 그림이겠다. 어. 여기는 어디? 한번 내려봐. 여기는 어디? 좋아! 짜, 짜. 우와, <웃음> 어 부딪혔어? 카메라가?